소하 so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하입니다 so 요즘이 다시 공채 시즌이에요 사실 작년만큼 그렇게 많은 공고가 뜨지 않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그래도 고마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도 요즘 쓰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 자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 자소서는 14일까지였는데 제가 14일에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왜냐면 제 오픽 성적이 13일에 나왔거든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픽을 보러 가는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제가 찍었던 모습을 보니까 엄청 걱정이 많이 됐었나 봐요 소식적 생각하고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먼저 9월 9일에 봤던 제오픽 등급은 IH 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웃음> 삼성 같은 경우에도 IM이 보통 지원 자격이지만 IH를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직무도 있어요 특히 경영지원 파트는 IH가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IH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오픽할 때 저는 항상 이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요 수미상관, 딱둘셋 수미상관은 다들 아시죠? 시의 형식인데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맨 앞에 문단과 맨 마지막 문단에 배치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오픽 말할 때 이거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뭘좋아하니라고 했을 때 나는 이래이래해서 이걸 좋아해 가 아니라 나 이거 좋아해 왜냐하면 따라라라. 그래서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죠. 이 중간이 시간을 채워야 하는 단계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오픽 시험은 말을 잘하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영어를 끊기지 않고 계속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강에 가서 1시간반 동안 조깅을 해아 근데 내가 조깅하다가 예쁘게 핀꽃을 봤어 아 정말 예쁘더라 이렇게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영어로 빽빽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첫 번째 했던 문장과 마지막의 문장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뇌피셜인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영어 시험 보다 보면 긴장도 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 하나 둘 셋을 기억을 해두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해버리고 어 어떡하지라고 싶을 때 first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정말 수월할 거예요. 에바한테 자기소개할 때 간절함을 어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한 자기소개를 한번... Nice to see you Eva. This is s o h i and you can just call me Sonny. I'm almost 30 years old. I major in French language and culture in university. That is the reason why I have French accent when I speak in English. 제 발음이 좀 어설프다는 거에 대해서 <웃음> 밑밥을 깝니다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밑밥을 까는데 이게 어찌 보면 밑밥이자 저의 간절함이죠. I've took this test several times for many years but always I got an intermediate high level. So, only this time, I really hope to get an AL and achieve my goal. Anyway, I will do my best. Thank you. DJ 계속해서 자주서 쓰고 배고파서 밥도 먹고 취준생과 유튜버 그사이니까 유튜버로 또 넘어가서 어떻게 유튜브 편집을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편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할수 있는 편집들 브이로그 생각하시는 분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5 4 3 2 One zero all engine running. Lift off. We have a lift off. Made by e a r y beats. y a i r d a t s i e What's it? h s i a s a t s a t s i h a t s i a t s it? What's it? What's it? w h a t a s t w it? s a t h s t t h a it? s i i s w h i w a t t a t s i 조금 좀나아겠죠 이렇게 다이어트 싶다고요? 혹시 음? 음. 오후 2시 26분에 맥주 마시는 클래스 이게 바로 백수의 특권이죠? <웃음> 음. 쳤고요 여러분 이거 돈맛땡 저는 지금 골프 연습을 하고 왔고 자소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쓰려고 하는 데가 지금으로부터 5일 뒤에 하나 있고 6일 뒤에 하나 있어요. 연속적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써야 되겠네요. <웃음> 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맞아! 내가 진짜 꼭! 꼭꼭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정신건강의학과 한성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거는 딸에게 쓰는 편지라고 돼 있지만 정말 남자분들한테도 추천이에요. 저는 심리학 책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감정 기복이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뭔가 심리학 책은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외로움 이런 걸로 인해서 보게 되는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정체기도 겪고 부자되는 책이 아니라 약간 이런 책들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정말 인생지침서 같은 책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거를 심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소장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피망, 파프리카, 마늘, 양파, 오이 이렇게 준비했고 뜨거움을 담을 거고 여긴 접시고 m <놀람> 고 <놀람> 토요일 10시 반이에요. 편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오늘 예약 업로드 걸어놓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썸네일까지 다 하고 나면 오늘 밤을 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튜브 할때 밤새는 거는 제가 너무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지 모르고 하거든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행복한 것 같아요 열정이 진짜 넘쳐나요 <웃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인트로 부분에 그래도 효과를 좀 많이 넣기 때문에 인트로 편집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보정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색보정하려는 영상을 클릭하고 루미테리 색상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티브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잘 쓰는 거는 이거 코닥 5218 코닥 2395 지금 여기가 아날로그틱한데 여기는 너무 일반 브이로그 같아서 좀 통일감이 없죠 이럴 때 제가 또 자주 쓰는 영상 소스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배포하는 거 다운받았고 VHS, 올드 오버레이 스크래치 이런 거 갖다 붙여서 오버레이 시켜주면 되는데 얘 자체가 원체 어두운 애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어두워져요. 오버레이 밑에 소프트 라이트 이거 하면 은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라이트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또 편집하다가 본 건데 보면 은 여기 끝에 이거를 이렇게 검게 돼 있는 걸 베네팅이라고 해요. 조금 여기가 검게 되면 은 통일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베네팅을 줬어요. 루미테리 색상 들어가서 베네팅 누르면 은 본인이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표정이 좀 웃기네. 게 조금 어둡게 하고 중간점을 키우느냐 줄이느냐 저는 요정도 확실하게 줄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여기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요런 것만 알아도 보시기에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치는 거랑 컷 편집은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좀 센스 있게 브이로그를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 이번 한번 영상 올려보고 여러분께서더 궁금해 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엔 한번 편집하는 영상만 해서 효과 몇개 정리해서 더 자세히 한번 올려 볼게요 오늘 이렇게 녹화한 것도 편집해서 올리면 하루가 끝나겠네요 이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스트리밍 해서 정말 한 다섯 분 이라도 직접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밤새러 가볼게요. 안녕!